봉이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뱀에 물렸대요.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그뱀 물린 자국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물렸는데 독사그 이빨 세 자국이 있는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사에 물린 거를 알고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좀한 이후에 종아에게 달려가서 독사에 물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원래 종아 씨는 조금 무심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더니 주머니를 막 뒤져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빨리 가서 치료를 하라고 <웃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독사에 물리면 독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읍내에 가야 병원이 있는데 봉임 씨는 그때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주로 다니고 있는 기도원에 다녀야 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로 가서 또 다시 기도원에 가는 광역버스 같은 그 버스를 갈아타고 그 기도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이 이제 이상 증세가 오고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도착한 순간에 치아에서 이렇게 피가 엄청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전체 독이 다 퍼져서 이제 이빨에서 피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 사망 직전에 그러한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본인은 이산그 기도원에 가면 봉임씨가잘 가는 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죽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몇년 동안은 이렇게 본인이 힘을 못 쓰고 기운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응급처치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기본 응급처치는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본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살아난 그러한 이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봉임 씨는 본인이 그 살아났던 그 기도원을 더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임 씨를 살린 거죠. 그렇게 이제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또 봉임 씨는 그냥 시간만 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난 이후에 종아 씨도 그물 속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이렇게 뱀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 물 속을 이렇게 걷는데 그물 속에서 이제 뱀을 밟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장화 뒤로 이렇게 독사가 또 이렇게 물은 거예요그 순간에 그거를 감지하고 종아씨는 또 급히 피를 빼내고 또 병원으로 달려가서 또 응급처치를 해서 종아씨도 그렇게 뱀에 물렸지만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사가 물은 거는 독사가 물은 작업은 이렇게 딱 그 이가 날카로워서 새 자국이 딱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뱀은 물, 물어도 살아나는데 독사의 독은 이제 몸에 퍼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임 씨가 독사에 물렸을 때와는 다르게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종아 씨는 병원에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뱀을 물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심해야 할 일이고 또 이제 산일이나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성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뱀과 벌에 되게 주의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특히 가을 독사는 독을 품어서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이 봉임씨와 종아씨의 이런 참 약간 살벌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살아가면서 시골 사람들은 모두 많이 겪는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안전하게 잘 대처하시고 또 봉임씨나 종아씨나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기고 살아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